안녕하세요 여러분, 히메기입니다. 어,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, 어깨하고 팔운동을 어, 하는 날이에요. 같은 방식으로 좀 오래 했어서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덤벨 사이드 레터 레이즈를 어, 우선적으로 해줍니다. 근데 요거를 어, 3세트를 해요. 그다음에 플러스 케이블로 해가지고 2세트 정도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할 거고 덤벨 프레스가 끝나면 이제 업라이트로 우랑 어 비하인드 넥프레스 이거 슈퍼세트로 케이블, 하이플리, 리어델트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깨 운동이 네가지 그러니까 뭐 운동은 다섯 가지인데 어, 이건 슈퍼세트로 묶어서 하니까 어제 하체를 하면서 상체를 쉬고 오늘 등 운동을 하는 날인데 이제 가슴 운동을 하고 하루 쉬고 지금 수요일 날 어깨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인클라인 벤치 좀더 빈도가 높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깨 전면 쪽에 피로도가 좀 있어서 바벨 프레스는 그냥 비하인드 넥 프레스 하는 정도로만 진행을 해줄 겁니다. 이렇게한 다음에 이제 2, 3두를 옵니다. 전부 다 슈퍼세트로 묶어서 할 거예요. 바벨 바이셉스 컬로 1번을 해주고요. 끝나면 바로 라인 트라이프레스 익스텐션을 바벨로 진행해줍니다. 이게 S, S, 1번. 1번, 1번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, 어, 덤벨 바이셉스 컬을 해줘요. 바이셉스 컬이 끝나면, 오버헤드 익스텐션으로 옵니다. 오버헤드 익스텐션, 덤벨 하나로 할 거예요. 투암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. 2번. 케이블 로프 해머컬을 슈퍼세트로 3번. 그 다음에 끝나면, 와가지고, 케이블 로프 푸시다운, 바이셉스 컬, 아니, 덤벨 바이셉스 컬 끝나면, 쉬는 시간 없이 바로, 덤벨 투암,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해주고,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. 이번 주 내내 운동을 혼자 하네요. 뭐, 혼자 해도 괜찮은데. 외롭네요. 혹시 여러분들, 오늘 뭐할일 없고 심심하시면 저녁에 오셔서 응원도 살짝 해주시면 아, 얼마나 좋겠어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늘도 열심히 운동해서, 아, 이거, 쉬, 아, 다음부터는 2, 3주는 슈퍼세트로 안할 거예요. 이게, 너무, 너무 아파. 너무 아픈데, 아픈 거에 비해서는 그냥, 그냥 따로따로 할 때만큼 막더잘 되고 막 이런 느낌은 크게 없어서, 어, 막 아픈 거에 비해서 좀 얻는 게뭐 극단적이지 않다. 어, 어, 뭐더 얻는 것 같은 느낌이 없어가지고, 어, 굳이 이제 앞으로 팔은 특별한 뭐 그냥 이런 거 아니면 슈퍼세트로 안먹을래요 어, 너무 아파. 앞뒤로 아프니까 막 이상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뭐 어떤 연령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어릴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아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진짜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 가니까 시간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옛날에는 어릴 때는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요즘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막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이 먹는 게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저녁에 자려고 이렇게 누웠을 때 오늘 하루가 후회되지 않는 그런 하루. 그런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이거 머리가 왜 이래? 그런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아, 내가 자려고 누웠을 때 오늘 하루에 대한 후회가 좀 후회가 없을 순 없겠지만. 좀덜 있었으면 좋겠다 어, 이런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어, 매일 하루하루를 어,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,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, 오늘 저녁 9시 트위치에서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게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, 레인보우식스 코리아 트위치 채널에서도 어, 대회 중계가 있으니까 어, 여러분들 어,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려주셔서 응원 한 번씩 또, 하, 한번 해주시면 제가 또총한번 쏴보겠습니다 감사합니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즐거운 수요일 밤 보내시고요. 내일 만나요. 감사합니다.